안녕하세요 다나쌤 김경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섹션6에 있는 상품 색상 보정하기 시간으로 어 여기에서는 제가 책을 쓸때 사용했었던 CS6 기능에 있었는 베리에이션 기능이 없어서 CC 버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기능으로 색상 보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열어놓은 파일은 여러분들의 예시의 이미지에 있는 음, 상세 보정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 사진이 찍힐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찍힌 사진을 조금 보정하는 방법, 원래 색깔로 돌리는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진 찍다 보면 이런 일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색깔 제가 반대로 색깔을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 색상 보정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항상 제작을 하실 때에는 원본 파일을 열고 시작하시는 거라고 하시면은 이 이미지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를 복제하시는 방법은 해당하는 레이어를 끌어다가 새로 추가하는 레이어 부분에다가 놓아주시면은 레이어를 복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어 복제하신 이미지 그대로 열어놓으시고 이미지에서 조정 메뉴 영어에서는 영문 버전에서는 이미지에서 조정이 Adjustment라는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위에서 두 번째 똑같습니다. 들어와 주시면은 여기에 있으신 기능들 중에서 일단 이 이미지의 색상 보정부터 좀 해서 밝은 데는 좀더 밝게 어두운 데는 좀더 어둡게 처리를 해주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용하시는 기능은 곡선이라는 기능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곡선 기능을 이용하실 때에는 보시다시피 이러한 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선을 위로 올리시게 되면 색깔이 밝아지게 되고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색상이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색상 보정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은 이 위쪽 부분을 조금 위로 올리셔서 배치를 해주시고 왼쪽 하단에 있으신 부분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리셔가지고 약간 S라인 곡선처럼 만들어주신다는 메뉴로 해서 곡선 또는 영어로는 커브 메뉴라고 사용을 합니다. 커브 메뉴 확인 누르신 다음에 다음 메뉴는 이미지에서 조정 메뉴에 있으신 것 중에서 색상 균형이라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색상, 색상 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 있으신 이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과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세 가지 영역에서 이 해당하는 색상 안에 있는 반대의 색깔 부분으로 스펙트럼을 옮겨주시게 되면 조절점을 옮겨주시게 되면 색깔이 조금 이 청록색, 녹청색에 있는 색깔은 빨간색으로 넣어지게 되고 녹색에 있는 색깔 부분으로 옮기게 되면 녹색이 더 강해지지만 반대로 옮겨주시게 되면 녹색 부분에 마젠타 색깔이 강해니다 강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과 노란색 부분까지 나와있으신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에서는 파란색이 좀더 많은 색이죠 그 중에서 약간 녹청색이 조금 더 색깔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녹청색 부분에서의 반대 부분으로 색깔을 옮겨주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청색으로 옮겼을 때는 청색이 더 강해지지만 빨간색으로 옮겼을 때는 색깔이 좀 빨간색이 파란색에 가미가 되면서 중간톤의 색깔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운 영역의 색깔을 선택한 다음 이 화면에 있으신 색상들 중에서 어두운 영역에 들어가져 있는 녹청색의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좀더 빨간색 부분을 색깔을 추가하실 수 있게 되고 밝은 영역에서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은 이렇게 색깔을 조금 더 밝은색 부분에 빨간색을 집어넣으면서 색깔을 조금 원래 대로의 색깔로 좀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되죠. 화면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옮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제일 맞는 색상의 톤을 찾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밝은 색 영역에 마젠타 색깔을 조금 더 섞어서 넣었더니 조금 원래대로의 색깔을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예전에 있었던 이미지와 지금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훨씬 더 색깔이 선명해지게 되고 원래의 색깔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한 기능이지만 모르셔서 이 기능 이용하지 못하시고 잘 찍은 사진을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활용, 색상, 보정 이용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